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이 얼굴의 크기와 얼굴의 길이를 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양복점에서 그 와이수트나 정장을 맞춰 입을 때뭐 이렇게 어깨 길이를 이렇게 잰다거나 또 가슴 둘레를 이렇게 재거나 또 어, 허리 둘레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재는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 얼굴 길이도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재고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어 코를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재고 그 하는 것으로 이렇게 뭐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그 정확하게 얼굴 크기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의 세로 길이와 얼굴 가로폭 길이를 줄자로 이렇게 잰다고 한다면 뭐 코가 높은 사람은 더 길게 이, 이 길이가 더 길게 나올 것이고 얼굴이 판판하고 저같이 이렇게 납작한 얼굴은 이렇게 딱 이렇게 짧게 측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얼굴 길이 재는 방법은 줄자로 이 곡면 거리 곡면 거리를 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직거리를 재는 것인데요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기구가 이 버니어 캘리퍼 라고 하는데요 그 여기 보면 뭐 7cm, 8cm 정도까지 밖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거리 이내를 재게 되는데 뭐 눈의 가로 길이를 잰다던가 이렇게 눈의 가로 길이를 잰다던가 뭐 코의 세로 길이를 이렇게 여기 그림에 나오신 바, 나온 바와 같이 이렇게 잰다던가 또 입의 가로폭을 이렇게 잴때 이렇게 늘렸다, 줄였다 하면서 이렇게 재게 되는 것이겠고요. 이것은 어, 카스트로 비에조 캘리퍼라고 해서 이렇게 요렇게 생겼는데요. 20mm 즉 2cm 이내의 길이를 재는데 사용되는 기구로 뭐 눈의 이 세로 길이, 어 이거는 뭐 1cm 이내겠죠? 눈의 세로 길이라든가 여기 그림에 나온 바와 같이 이렇게 눈동자 크기, 어 또는 더 세밀하게 뭐 1, 2mm 크기 그 쌍꺼풀의 크기와 높이. 어, 뭐 쌍꺼풀의 높이는 뭐뭐 뭐 얕은 사람은 6mm 어, 좀 높은 서양인 같은 경우에는 10mm 까지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그 2cm 이내에 그 길이를 재는 기구이고요 이것은 스프레딩 캘리퍼 라고 해서 좀 보기에도 이제 크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10cm 이상의 그거리뭐 얼굴에 이렇게 전체 길이라든가 얼굴에 전체 가로폭 길이를 재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스프레딩 캘리퍼로 그 두상 크기 머리 크기를 재는 사진인데요 미국 전투기 조종사의 그 맞춤 헬멧을 제작할 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 기구를 가지고 그 양쪽 광대뼈에서 그 광대뼈와 광대뼈 사이의그 얼굴 가로폭 길이 또는 그양쪽의그 관자놀이와 관자놀이 사이에 축두부 사이에 그 평균 얼굴 길이 그다음에 뭐 이마에서부터 턱까지의 그 얼굴 평균 크기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. 이때 우리가 어 등신 비율을 표현을 할 때는 그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턱까지를 이렇게 재겠지만 얼굴 크기를 잴 때는 그 헤어라인부터 어 그러니까 이마하고 어 머리털이 나는 부분하고 헤어라인부터 어, 이쪽 턱 끝까지의 길이가 얼, 정확한 얼굴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형외과에서 이런 기구들을 가지고 환자 한명한 한 명을 다 이렇게 사이즈를 측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1990년대 그 성형외과 레이던트를 할 때에는 그 사진을 찍을 때 환자한테 이렇게 줄자를 이렇게 대고 있으라 그래 가지고 어, 요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요렇게 사진을 찍는데 그때 우리가 찍는 카메라는 보통 카메라 하면은 이렇게 왜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카메라를 찍게 되면은 그 중간은 크게 나오고 바깥쪽은 작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핸드폰 카메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그 디지털로 변형을 해 가지고 가운데가 도리어 더 작게 나오고 바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더 이제 얼굴이 더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의 광학 렌즈 같은 경우에는 안쪽이 더 크게 나오고 바깥쪽은 작게 나오게 됩니다 이를 좀 왜곡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써 이렇게 이제 그 카메라 렌즈가 렌즈가 이게 이제 105mm 마크로 렌즈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렌즈의 그 지름이 10.5cm 가 되는 것입니다 10.5cm 가 돼서 이게 아주 망원 렌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멀리서도 찍고 이렇게 그래서그 사이즈에 이, 이 여기에 있는 사진과 여기에 있는 사람이 왜곡이 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큰 렌즈로 왜곡이 적게 만들어서 환자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찍은 다음에 이 사진을 그때 이제 코닥 필름을 썼었는데 사진을 인화해서 아 1cm 가요 정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례로 1cm 대요 어, 크기 해서 어, 얼굴의 크기를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뭐 눈의 크기라든가 뭐 인중의 길이라든가 뭐 코의 길이 이런 것들을 다 비율로 그때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진을 찍으면 이목구비 눈코입들의 그 랜드마크들이 자동 측정되면서 뭐 눈의 길이 코의 크기 입의 길이 등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나오는 그 프로그램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평면적인 거리를 재엔 얼굴 부위별 길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. 위아래 평균 얼굴 길이 즉그 헤어라인 위에서부터 턱아래점까지의그 평균 얼굴 길이가 1 8 1 m m 고요그 다음에 가로 얼굴 평균 길이 그러니까 광대뼈하고 이쪽 광대뼈하고 이쪽 광대뼈 사이의 거리는 136mm 라고 합니다. 참고로 이 수치들은 전부 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상중하 얼굴 중에 상 안면 길이는 53mm 또 눈썹에서 코까지의 길이는 64mm 아래 얼굴 인중에서부터 턱까지의 길이는 63mm 뭐 이렇게 이런 수치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중 길이가 15에서 16mm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15mm는 그 미스코리아 그 출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좀 예쁘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온 그 여성들 평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6mm는 일반인 평균이라고 어 합니다 그 다음으로 눈눈코이미목구비의 수치들을 한번 보면 그 눈의 가로폭은 25mm 그 눈의 세로 길이 그러 그러니까 위아래 아그눈 크기라고 하죠. 이거는 8mm, 그 다음에 내 안각 폭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뭐 미간이 멀다, 미간이 좁다 할때그 미간 사이 거리가 보통 34mm가 아, 평균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게 그 연예인들, 예쁜 연예인들을 또 우리나라 예쁜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또 30mm까지 나오기도 하고 또 외국 어, 여성들을 보면은 28mm까지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, 이거는 어, 어떤 대상을 측정하냐에 따라서 또 그다음에 몽고주름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또 많이 다른 수치라고도 하겠습니다. 이렇게 오늘은 얼굴 크기 재는 법또 얼굴 길이를 재는 법이 어, 우리가 막 이렇게 자를 들어서 이렇게 어, 이렇게 재는 게 아니고 이 수직 길이 수직 길이를 재는 것이다. 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또 얼굴, 눈의 크기라든가 코의 길이라든가 뭐 턱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을 수치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, 뭐 우리나라 사람,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키가 뭐 162cm다라고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거는 이 수치는 그냥 참고로만. 보는 것이고 각기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 어, 이런 것들을 좀 어, 감안해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얼굴 크기, 얼굴 길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동영상에서는 그럼 얼굴 면적 <웃음> 이 설페이스 에리 a 죠이 랭스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설페이스, 얼굴 면적 얼굴 면적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어,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굴 면적이 어, 서양인에 비해서 큰지 작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동영상에,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